자 다음은 매크로 사용 옵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자 여러분들은 매크로 들어보셨나요? 매크로란 매크로란 자 여러 명령어의 모음으로 자주 반복되는 일련의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해 두어 필요할 때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여러 명령어의 모음으로 자주 반복되는 일련의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해두어 필요할 때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똑같, 아, 노래를 하나를 불러놓고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을 때마다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잖아. 그래서, 자, 내 목소리로 노래하는 부분을 자,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녹음한 것을 다시 듣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면 그것을 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엑셀을 통해서 뭐 사칙 연산 기능이라든지 필터링이라든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든지 가상 분석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명련 일련 명령들의 모음을 자주 쓴다라고 했을 때 자주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매크로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게 매크로에요. 자, 매크로는, 자, 비주얼 웨지 4 어플리케이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VBA로, 어, 매크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엑셀에서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편집하거나 보고 싶을 때, 자, VBA라고 하는 언어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XLSM으로 저장합니다. 자, 오타 있네. 죄송합니다. 자, 이 매크로라고 하는 이 특정 문서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에 도요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라는 놈은 자이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파일만 찾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놈입니다 엑셀에서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특정 문서는 별도의 통합문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사용하는 확장자가 xlsm으로 끝난다구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본 엑셀 파일의 확장자는 xl s s x입니다.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파일은 xlsm으로 끝난다고요. 자, 벤지의 m자가 예, 벤지의 m자가 매크로의 약자입니다. 아, 이 엑셀 문서는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문서구나. 자, 그래서 엑셀은 자, 이런 매크로 사용 통한 문서에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매크로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파일들만 찾아다녀서 유포하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에 심각해요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적용된 통합문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파일인지 확인한 후 매크로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확인 절차 옵션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발 도구 탭에 한번 가 볼까요? 자,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시게 되면 개발 도구 탭에 자, 코드라는 그룹. 뭐 추가 기능, 컨트롤 XML. 자, 네 가지 그룹이 있고요. 그 각각 해당되는 명령들이 있는데 자, 코드라는 그룹에 가시면 매크로 보안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안센터 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고요 자 왼쪽 범주에 매크로 설정이 있고 매크로 설정 오른쪽에 보시면 네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겠다 즉 알림 표시를 없애겠다 무슨 말이에요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xlsm 파일을 열었을 때 열었을 때그 xl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매크로는 그냥 다 제외시키겠다 실행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지 않아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이 두번째 체크되어 있죠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겠다 그러나 알려주겠다 자 현재 통합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는 실행시키지 않을 거야 매크로만 제외할 거야 그리고 제외 했다는 것을 알려줄게 알림 표시를 하겠다는 거지자세 번째는 뭔가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 안한다 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즉 전자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거지 전자 서명이 되지 않은 매크로는 다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겠습니다. 자,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보안 측면에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크로가 적용된 파일들을 오픈할 때, 자, 이런 옵션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본 1-01. 자, 이 매크로 파일 통합 문서를 열어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설정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설정하는 거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매크로 설정과 오른쪽에 매크로 설정 네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이 옵션 중에 뭐 설정하라고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 되도록 설정합니다 여기 있네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 안한다 예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자 자 그렇다면 현재는 자, 이 통합 문서기 때문에, 자,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1-01이었죠. 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매크로가 적용된 파일을 열었을 때, 자, 처음에, 자, 별의 문서가 뜹니다. 자, 열기할게요. 자, 홈탭에, 자, 열기 버튼 눌러서, 자, 기본 1-01, 자, 매크로 파일을 열겠습니다. 여기 설정을 이걸로 해서 모든 매크로 제외 자 이것을 뭘로 하라고요 매크로 포에 가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옵션을 선택하라 뭐그 내용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이에요 자 확인 되셨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단지 매크로가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문제예요. 자, 매크로에 적용된 통합문서를 열어서 이것들을 설정하십시오. 자, 매크로 문제였습니다.